들 보니까는 목 탁탁 막혀. 뭐가 계속 여기서 말을 해야 되는데 목을 탁 잡아버려.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할 말이 있어도 무기을 하고 있고. 너왜말안 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자기가 입을 꼭다물고 있어. 왜냐면 지금 너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후회스럽다?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런 게 미래에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월화신당의 오라 월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사자 한명 가져왔어요. 사들 보니까 목이 탁탁 막혀. 자기가 뭔가를 발설하고 싶은데 지금 발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구멍에서 지금 지기를 주시는데 뭐가 계속 여기서 말을 해야 되는데 목을 탁 잡아버려. 여기서 구설이 있나 봐. 구설은 있으나 구설에 대해서 해명이 조금 어렵고 발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초에서 중년 넘어갈 때내 인생에서 가장 빛났고 이뻤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지금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주 자체가 자기가 잘 잡아가고 자기가 뭔가를 실수 안했으면 잘살 운명이야 지금 꼭지 꺾긴 형국이다 그렇게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할 말이 있어도 묵인을 하고 있고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옆에서 너왜말 안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자기가 입을 꼭닫본 있어. 가정은 어떻게 보이세요 볼 때는 평범해 오히려 가정이 웃긴게 밖에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가정에서 관심이 없어 넌너 인생 난나 인생 각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 근데 그 각자의 자리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밖에서 하는 행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 어 괜찮아. 높으라 부름. 막 이런 식이야. 분명히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고 발설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귀찮다. 왜? 사람들 말이 시끄럽고 내가 지금 신경 쓰는 게 싫으니까 내가 또 말을 뱉어서 이렇게 시끄러우니 내가 안 하는 게 낫지. 그러고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성관계는 어떻게 좀 보이세요? 조금 깨끗하지 못하다고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지저분하다. 할머니. 응. 응. 그 이성이 지저분하다는 게 정확한 관계가 아니다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뭐 부부 인연이 아니라 그냥 무슨 욕망에 대한 인연? 뭐 이런 인연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남자분의 그런 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리 없 털이 없어요. 아빠 이거 털이 없어. 마이웨이야. 샹 마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떡해 하면서 그냥 방울 소리가 탈락탈락 난다 그래요. 방울 소리가. 자기 집에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많아. 근데 자기가 집에서 제일 큰데 다 잘랐으니까 자기는 어떡해. 이거라도 써야 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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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동작가 생각할 때는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말해가지고 다시 속시끄러운 바에는 나이 많잖아 아빠 그냥 이쁜 거 보고 그냥 말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맞아 이분은 좀 어떤 좀 일을 해야 좀.. 나 근데 왜 자꾸 농사 짓는 게 보이지? 조용히 혼자 그냥 텃밭 가꾸고 농사 짓는 게 보여. 그냥 좋은 공기 마시고 그냥 파란 거 많이 보고 자기 그거를 돌아보면서 그냥 종아를 시켰으면 좋겠어. 그냥 인생의 회의를 느낀다 할까? 왜냐면 앞전에 전자에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모습이 조금 낯설다. 이 사람도. 그래서 그걸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어... 음. 성격은요? 화가 음. 많은 사람이야. 화가 많은 사람인데 화안 내려고 노력을 하고 아주 그냥 쿨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화가 불글부 그래. 언론이나 뭐 사람들한테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가수예요? 이분. 가수. 오래된 음. 가수인데? 오래된 가수. 나훈아 씨. 나훈아 씨. 나훈아 씨 나훈아! 맞아, 맞아. 어, 맞죠. 엄청 유명한데. 되게 신비주의인 거 아시죠? 이분 방송 일을 되게 오래 한 응. 유재석 씨나 뭐 이런 분들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사람이 물꼬를 트면 말이 한마디가 어렵지. 한마디 하게 되면 두마디, 세마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기를 그냥 포장해 버린 거야. 완전히 예전에 한 시대를 완전 맞아. 장악했던. 맞아. 오빠들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막 이렇게 나오나 나오면 난리나 이렇게. 근데 요새 안 보이더라고. 지금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나약하다 느끼고 아까 중에 농사 이제 짓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시골에 갈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게 미래에 보였어요. 다시 재혼을 하고 이렇게 살까요? 재혼 없어요. 재혼을 한 데도 언론에 드러나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너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후회스럽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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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그라들었다 나훈아 씨 그러면 앞으로 몇년 정도 더 이렇게 콘서트 활동을 앞으로 한 3년? 3년 정도 3년 정도 하면서 이제 안 좋은 뭐 이제 알려진 것도 없고 이제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시골 가서 농사 질것 같아요